점검내용 또 무슨 내용이야? 좀 볼까요? 내일이 네, 네, 드디어 또 이제 목요일이네요 어 점검할때 됐고 클럽하우스 일단 뭐 요거같은 경우는 클럽하우스 안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신규 신규 콘텐츠인 클럽하우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목요일 중인 공지사항에서 뭐 할수 있습니다 음, 클럽하우스가 뭐지? 이거 번뭐 신규 콘텐츠로 하네. 클럽하우스.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클럽인가? 하여튼 그거랑,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클래스 일종 출시. 또 이제 신규 클래스가 또 나온다고 하네요. 음, 그거랑, 그 다음에 이제 또 스쿼드 업데이트. 스쿼드 업데이트는 또 뭘까요? 어. 와.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또 이제 추가됐다고? 어? 오케이 더 이상 안 볼게요. 어지러워 그 다음에 또 이제 UCL 12명 또 추가 코디각포, 주앙펠릭스 단주마 이 선수들 뭐 데일리블린트, 페드로포로 다 유명한 선수들이죠? 어 컨디션효과 리밸런싱 상승효과가 소폭 하향되며 소폭 완화됩니다 상태는 아, 변경없고 하양효과가 소폭 완화된다 한마디로 이제 컨디션이 의미가 없어진다는거네? 뭐 의미가 없어진다는거고 설문조사 시스템 프리룸 내 설문조사 배너 설문조사 뭐 어차피 안볼거잖아 또 맨날 뭐 매크로 날릴거잖아 상관없고 이적시장 비정상적으로 많은 선수를 검색할 경우 안내되는 경고 문구가 좀더 직관적으로 안내되도록 개선됩니다. 굳이? 음... 어... 제거된다. 오케이. 페이스온 더 이쁘게 된다. 고 폴타 라이브 안 하니까 상관없고. EA 챔피언십 와... 포인트를 더 내려버렸네? 와, 이제 두판 승리하지, 뭐, 더 주고, 뭐,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가? 하여튼, 뭐, 내려갔네요? 트로픽에서 표시되도록, 뭐, 바뀐다. 개선시키는 게많네 플레이나 좀, 개선시켜주지. 진짜, 심판, 그, 옵사이드 아닌 걸 갖다 옵사이드 하는 거, 그거나 좀 고쳐주지. 이런 거 말고, 트레이드. 결과선수에, 뭐, 어, 더 늘어난다 오케이 나중에 이건 뭐 보면 알것 같고 어 모바일 뭐 iOS 버전 뭐 상향시킨다 뭐 그러고 있구요 선수 알렉산더 아놀드가 보통에서 마름으로 바뀐다 권장에서 보통으로 바뀐다 어, 이 선수들은 이제 너프당하네요 그 다음에 저지 네일 선에서 흥민선으로 바뀐다. 음, 해요. 장갑. 뭐, 저런 것들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, 신규 클래스 임대 선수팩 지급안 해줘도 되는데, 일단 지금 뭐 뭐지급해준다 하고 플레이픽. 이건 뭐야? 무슨 또 티켓 해야지. 또 이제 33 뭐... 이벤트? 그런 건뭐 해주나 보네요. 음. 뭐, 보드칸 또 이제 뭐 주사위 돌려가지고 뭐 하겠죠. 그 다음에 스칼 캡슐. 뭐, 이런 것들이 있고. 공식 경기. 하여튼 뭐, 자세한 내용 좀더 뭐, 이렇게 보라고 하고. 이번에 뭐, 점검 내용 같은 경우도 그다지 클럽하우스 뭐 나왔다. 요거랑. 그다지 볼게 별로 없네요. 어. I'm here only